되게 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응. 생각했는. 뭐? 응. <목> 어?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으, 야. 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Darkest Tales 한국말로 가장 어두운 동화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공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고어 어두운 이야기의 태그를 달고 있는 플랫폼어 게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잔인하고 현실적인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정말 놀랍게도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한글 정발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슬롯이 있네요 스페이스가 계속 그냥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정식 발매되기 전에 데모를 무료로, <스페이치> 무료로 푼것 같아요 A little light was flickering, seemingly unable to rest. For many years, she had protected her mistress's sleep through the darkest nights. 야, yeah, 줄좀 맞춰라. 지게 지켜주... 주, 어어어요. <목소리>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훌륭한 한글 번역입니다. She needed to clear her mind. She paused to look at a picture of her keeper, a l i c i a with the thoughtful but determined air of someone who knows it's time to act. The girl with the sweet and ready smile was in a dark place, but the little light had a plan. All she needed was a willing helper, and she knew exactly where to find the perfect candidate. 불빛이 어린 여자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저 요정이?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저 고민영이구나. 와우 목소리 s o 리 r e s t assured, s serious. Let me know how it plays out. To waste she's been taken by dream demons what do i know about dealing with demons and sick girls but alicia not interested i always said you were just a stupid egotist and she kept on believing you were a hero listen to me you luminous little bug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dream demons you've got to be kidding that little girl shut me away in here without batting an eyelid If something really did manage to get in her dreams, I'm sure she can deal with it. Ooh, now I understand. She hurt your pride, did she? How long have you been stuck in this box? Months? Years? <sighs> And now you're refusing to help her because she abandoned you. Why wouldn't she want to play with this stupid filthy old bear anymore? Well, let me spell it out for you. You're pathetic, cowardly, despicable. <sighs> Darnation. Enough with the sermon already. Just tell me what's going on, and then turn yourself off. Aw, oh, poor unfeeling bear. Alicia, our mistress, has fallen into a deep sleep. I know it sounds awfully strange, but demons are devouring her subconscious. Sounds like hogwash to me. But even if it were true, what could the two of us do about it? Trust me, you are the last toy I want to ask for help. Huh? The Chase Parasite. 이 u r i, I <웃음> d <웃음> ah, so luminous bug when she went d n I'm just saying that even though you're just a dusty, d e c r e p i t o l d bear now, once you're in there,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to you. So, what's the plan? Destroy everything in my path? More or less. <laughs> okay, then I'll come with you to stretch my paws in the world of dreams. Stretch your paws? Maybe I didn't explain. You've already explained plenty, Parasite. I don't want to be anyone's hero. 너왜날 really no so 쳐다봐 가냐 가냐 안돼이 방부터 먼저 둘러봐야지 노마 히든 아이템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야? 아 건너편으로 넘어왔구나 꿈의 세계로 건너왔군요 거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거지? 스페이스를 눌러 점프하세요 오 어, 점프력이 엄청난데? 야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좀 통통하던 고민형이 되게 얄쌍해졌어 내가 직접 움직이게 캐릭터가 바뀌니까 <웃음> 모델링 이거 좀 일체화 시켜야 되겠는데요 많이 다른데? 꿈으로 넘어오면서 그새 살이 빠졌나? 아, 이게 꿈속 과거의 상태여서 지금은 뚱땡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늙어버렸지만 이때는 좀 젊었나? 아래를 눌러서 내려가고 여긴 누가 봐도 찔리면 죽겠죠? 점프다요 조작감은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What the hell? 와우 wow. 뭐야? 데모여서 그런가 근데 연출은 뭔가 딱히 막 없네요 되게 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 뭐? 어? 뭐? is t s m e l n you be? <웃음> you s m e e a f <웃음> i l t w o n y e I g But if you w o l d b i n d as o show me the path, I'll be on my a r i o u s error of j d e n t i n your mother warn y a b t e 빨간 모자가 지금 늑대를 저렇게 <웃음> 죽여 가지고 먹고 있는 거야? n t r e y u r l y <laughs> If you'd let me get up, I'd already be on my way. <laughs> Try not to lose your way this time. w h a t These h o l l s are giving me the creeps. But we aren't here to run away. We're here to fight, right? 무기 줘. Exactly right 아 지금이야말로 도망칠 때래 <웃음> 음. 와... 괜찮네 난 이런 고함이 좋아요 굉장히... 진부하지 않고 특별하잖아요? 순간이던가 그런 꿈나라를 서로 이어줍니다 W 오 텔레포트? 아 맵이 좀 넓나봐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떨어져? 으으 아 아우. 아! 아! 눈이 달려있으면 옆으로 피해서 가, 곰돌아, 제발. 점프력 괜찮아요. 어, 저 정도도 가볍게 넘을 수 있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뭐 뭐,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야, 안되네. 안되네. 이게 닿도안 돼. 어? 얘 오리와 눈먼 숲에서 봤던 개, 개아니야 굿즈 나왔구나. 대박. 거울이 진행도를 지켜줍니다. 세이브인가 보죠? 세이브. 피는 안 채워주네. 어, 왔다. 뭐야, 뭐야. 에? 어, 메꿔줬어 아으으으. <웃음> 아, uh, uh, uh. <웃음> 생살에 바느질이라니. Right? <웃음> 치유. <웃음> 얼굴만 보면 <웃음> 치유가 아닌데. <웃음> HK를 길게 눌러 상처를 깨면서 치유에 만화 가소모 됩니다. 아, 왼쪽 위에 저 동그라미가 치유인가봐요 어... 약간 그... 할로우나이트 시스템을 채용했군요. 왓? <웃음> 어? 자고 있 일어났네? 엄마? 아니 이게 길이 <놀람> 함정인 곳이 되게 많아. 아 저기 못 가나? 아 저기 너무 궁금한데. 저기 뭐 있거든 지금? 어그다뭐 대땅? 어? 그, 어, 그, 어, 그 땅. 어? <놀람> 아, 여기에 구나 다시 떨어져야겠네. <놀람> 이씨. 점프다요. <놀람> 아, 야, 이거. 점프 너무 칼같이 해야 되는데? 완전 끝에? 어, 드디어 무기를. 이이 wasn't a l o to play with 에 이게 엘리샤의 꿈속이기 때문에 엘리샤한테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도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가 봐요. Charming, as always. But I fused my magic with theirs to awaken their true power. You can do it. Come and get them. 오, s p l e n d i 오, 반으로 갈라지네. 오 쌍도끼라니. 아니 쌍검이라니. 더블 소드. 저걸 베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네? 컨트롤 키요? 조작이 왜 그따구해요? 아니, 야 WASD로 움직이면서 공격키가 컨트롤이래 바꿀 수 있어? 장착 메뉴는 뭐야? 장착 아이템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세이브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킬트리 와, 스킬트리도 있네 쉬우 생명바에 HP가 1 추가됩니다 경량무기 속도 증가 경량무기의 공격속도가 빨라집니다 데미지 항상 경량무기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아.. 안타깝게도 키 조작 바꾸는게 없네요 그럼 WASD를 아니 근데 조.. 조작감 진짜 키 배치가 너무 이상해 오른쪽 컨트롤 키안 눌려요 왼쪽 컨트롤만 눌려요 한 손으로 모든걸 다 컨트롤 해야돼 마우스도 눌러봐요. 아, 마우스가 되네? 아. 오케이. 마우스 되면 되지. 근데 마우스 거슬려, 이거! 죽어라! 무서워. 피하고. 아! 이게 때릴 때마다 내가 넉백 되네. I <웃음> <웃음> 야 다른 적들의 에너지가 다 얘한테 흡수된대. 어, 어야 이거 최종 보스가 딱 이거 이 파란 요정 필일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 오죠, 지금? 얘가 결국엔 꿈속에 있는 악몽에너지를 전부 다 먹고 완전 흑화해서 곰탱이랑 싸울 것 같아요 길이 열어갈래네요 아니 이게 왜 때리면 넉백이 되냐? 불편하네 상대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밀려, 뒤로 뭐야 저거 아! 아이고 깜짝이야 뭐지? 아야 에? 아, 안 베어져 뭐지? 위쪽이 맞는 길이라고 지금 표지판에 써있거든요? Right way 아우씨 안되겠는데? 그럼 여기로 가야되나보다 여기가 맞는 길이 아니랬는데? 표지판을 믿으면 안되나봐 힐이 안돼 지금 에너지가 적어가지고 저 위쪽에 박쥐있다 저 뭐야 저거 뭐야, 길이 끊겨 있어. 응? 길이 좀 어렵다. 어? 뭐야? 아니, 여기 가시밭길이지 않았어요? 왜 없어졌지? 어? 이 바로 회복 뭔가 되게 애매하네. <웃음> 그렇군요. 다행히 패턴이 어렵지 않아서. 아, 뿌리를 때리면 얘가 데미지 입네. Just o n e Could you make yourself useful without bragging about it? With the energy we have a b s o Faith. <웃음> 좀 믿어보라곰 치유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 걸 바로 찍을 수 있을까요? 안 찍어지네요, 이걸 찍어야 이게 찍히네요 이렇게 속도 증가 HP를 올릴 걸 그랬나? 크게 빨라진 것 같진 않은데 애초에 평타를 막 엄청 현란하게 써야되는 상황이 아직 안와가지고 약간 인터페이스나 분위기 보면은 오리 느낌이 좀 강하게 나긴 합니다만 오리가 워낙 갓겜이니까요 아, 이거는 공격이 안 되네.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네. 저장. 에. 아... 에. 아... 아... 아... I love the way you slaughter those revolting wolves. I delight in the hatred. I 어 see 빨간 마트왜 저래? The g i you. <웃음> 야 늑대왕 지금 자세히 보면 배에 돌을 <웃음> 우겨 넣어가지고 계단이 생겼어 배가죽에게와 이게 뭐야 이거 봐 늑대들 귀여워. HP 좀 채우자. 뭐야? 곰발바닥 말랑말랑해. 어, 이거 봐. 으, 배가. 어우, 근데 디자인 괜찮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아야. 이게 접촉만 돼도 데미지를 입는 건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만큼 HP를 잘 회복할 수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되나 싶기도 한데 내가 지금 이게 때리면 넉백이 되잖아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기랑 접촉만 돼도 데미지를 입는 건좀 그렇네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내려가? 아 깜짝이야! 이거 봐! 내가 때렸는데! 캐릭터가 그냥 닿기만 해도 데미지를 입어 아니면 피격 판정을 좀 주, 자, 작게 해줘도 될것 같은데 야 어? 저거 멀어지면 때릴 수 있네. 오 잡을 수 있잖아. 저 위쪽은 어떻게 가지? 아, 야! 저런 걸 어떻게 찾아. 아! 근데 애들이 때리면 피격 모션이 있어가지고, 콤보를 계속 넣으면 아무 짓도 못하네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함정이 엄청 많고, 캐릭터들이 닿으면 피가 닿아서, 그게 난이도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에이시 멀리 떨어졌다가 훠이 <웃음> 점프 밑으로 빠져볼까 훠이 <웃음> 아아 뭐야 멀쩡한 물인데 왜 데미지를 입 아니, 난 아예 익사하거나 멀쩡하거나 둘중 하나 줄 알았는데 오씨 어? 이게 오랫동안 빠져있으면 데미지를 입고 잠깐은 괜찮네요, 또? 이거봐요 젖어서 데미지를 입는 건가? 올드빌리지 늙은마을 오래된 마을 마인즈 지뢰...인가? W 를 누르세요. 아 여기에서도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첫번째 지점으로 가지겠죠? 이게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 때가 있나봐. 뭐야. What in tarnation h a p p e n here? I like t one bit. Let's hurry along, shall we? 근데 이것들도 다 인형이겠죠? <웃음> 어, 빨강 맛도 또 있다. That was incredible. You managed to get this far. Darn, little girl. Watching you fight, always lights a fire inside me. Oh wait a minute. This time, it's the forest that's on fire. What are you ranting on about? You have been excellent bait. Thank you for luring all the wolves in the forest here. None of them will survive. <laughs> <clears throat> <clears throat> Now I just have to exterminate the last few remaining in their den. I'll soon put an end to their nasty little species. darn <웃음> psycho. 뭐야? 어, 아이고, 이제 계속 뭐가 떨어지네. 아니 근데 뒤에서 무슨 아, 아,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 어메. 아야. 오, 여기 계속 오나? 경험치 녹아다 쌉가는? 아닌 듯 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나무.. 다리가 끊어져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쭉 가볼까요? 오 여기가 정상루트 같아요 돌아갈래요 그럼 위쪽엔 뭐가 있죠? 세이브가 있군요. 이 왼쪽에도 뭔가. 불타는 소리구나. <웃음> <웃음> 와, 으아, 또 밟을 뻔했네, 가시. 로 밀리는거 나중에 스킬찍으면 없어지려나? 너무 불편한데 여긴 뭐 지도같은거 없냐고요 네, 지도는 없네요 아직 구현이 안된걸지도? 길이 계속 나 있지. h i i Funny? We're in a little girl's n i g h k h i s u o n g r i y 레벨업했네. 아주 반짝반짝 레벨 업 했다고 이자시라 이러고 막 알려주네요. HP를 늘릴까요? 데미지를 올려봅시다. 데미지 업은 진짜 못 참지. 무조건 데미지 업이지. 어메~ 아, 데미지 업 했잖아요. 왜? 왜, 왜두대 때리는 거 똑같은데? 라이웨이 right 맞는 길 아, 그럼 틀린 길이란 뜻인데 이거? 어메, 아, 엄마 여기 함정이 너무 많아요 여긴 뭐지? 여기로 가봐야지 어이, 깜짝이야 아, 진짜 피격판정 돌아버리겠네 이거 이게 아마 아까.. 밑쪽 길로 빠지던 곳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니네요 이거 방수 처리되면 나중에.. 물속도 갈수 있나 본데? 아래쪽에 몹 있는 거 보면? 까비 아 연달아서 때리고 싶은데 한대 때리면 밀려서 또안 뭐 맞아 이것들이 벽을 때려도 내가 밀려요 제기랄 이 아래쪽도 길이야? 어? 어? 뭐가 있네? 아야 이게 뭘까요? 새로운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장착하려면 가장 가까운 세이브 거울로 이동하세요. 여기로 못 올라가요. 점프력이 낮아서. 이따가 아래길도한번 봅시다 그 전에 데모가 끝날려나? 아니 길이 왜 이렇게 다양하지? 이게 안 때려지네. 님 레벨업 했어요. I know. Wait a minute. 에이씨. 스킬을 일시 정지 메뉴에 넣는 건 되게 별론 것 같아요. 단축키를 그냥 하나 더 만들지. 공격 범위 증가? 공격 위주로 가 봅시다. 어차피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뭐야, 저거 어떻게 가? 하,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최소 아아아아 배워야 돼. 와, 막다른 길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니 길이 이아게다양아아고아 여기가 여기네. 아가아까못 올라간다고 했아 곳. 아이씨 데몬데 너무 본편 내용 가지고 온거 아니 야, 아 애초에 길이 더 없는거 같은데? 길이 더 없죠? 아 위에 있네 장착 메뉴 근접공격식 단거리 윈드블레이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뭔데요? 아이씨 어? 오 뒤에 있으면 가까이 있어도 방어모드를 푸네 어 이거 괜찮은데? 여이꽤 후반 스킬같이 생겼는데 벌써부터 얻을 수 있다고 이런거지 좋은데? <웃음> 어, 개 <개벙너>! 망나 <웃음> <웃음> 한 놈도 놓치지 않겠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난 그런 거못 참지. 저쪽에도 길이 있거든요. 하야... 못가 뭐지? 히어어 점프 아 무조건 HP를 하나 달고 가야되는 길인건가 오 어케 살았노 엥? 여긴 아까 내가 못갔던 곳이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됐다.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간 다음에, 아까 밑으로 내려가던 광산길, 거기 보고 갈게요. 왠지 지금 약간 느낌이. <웃음> 집이 다 탔어. 이런 연출 괜찮네. 아까 봤던 곳이 다 이렇게 변형이 돼 있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여기로 계속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아, 못 가네 아예! 원거리 공격이다! 그지 깽깽이들아! 흠 하이야!!! 어? 와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 거울 텔레포트 다시 못가요 엄청 깊은 낭떨러지로 떨어지는 바람에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가야 돼요, 이 길을 좀 그지가 않네, 맵 디자인이 애들을 다 잡아놔가지고 고요하다 몹이 리젠이 안 되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너네 아까 없었잖아. 오이 충격파 괜찮은데? 아! 아니 이거 진짜 불합리하다고요. 뭔 소리야 이거. 박쥐들은 리젠 되는 건가? 아 이게 회복을 하다가 말면은 만화는 소모되고 그대로 그냥 손해를 보네요 회복은 안 되고 완벽하게 꼭 눌러야 돼 범위 향상 안 그래도 범위 넓은데 얼마나 더 넓어지는 거지? <놀람> <놀람> 범위 봐봐 좋다 그냥 뭐 스치면 사망이네 아 이건 근데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지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먹는 게 아닌 걸까요? 데모여서 아마 분량이 아마 안될것 같은데 저걸 먹지는 못하고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웃음> 아! 어 빨간 망토와 보스전인가? 딱 느낌이 그런데 와다 피로. <웃음> 얘 빨간 방토가 지금 늑대 다 죽인 거야? and i can't wait to paint it with your blood it's an honor for my scissors to accept your invitation m lady 디어 사우나 maybe i should have warned you about something in the midst of blood i get much stronger 기가 있네 대화 중에는 공격을 안 하나 봐요 아어 그냥 자객이네 <웃음> 도적이야 도적 약하구나 소녀요 아니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아니 난 싸우다가 대충 도망갈 줄 알았거든? 오호 곰 조금 센걸? 다음에 보자고 이러고 계속 계속 괴롭히는 악영역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죽었어! <웃음> 아유좀좀 이외인데 돌진. 쉬프트를 눌러 앞으로 돌진하세요. 아, 여기서 갑자기 스킬을 배운다고? Where am I? You're dead. This is the afterlife for bears. Dead? What intonation? a 무슨 소리야 이거? You're still the same old Gullible. cut to the chase demon just tell me what am i doing here you're here because you killed up blood crazed little 오 정확히 알고 있군 i see you you don't r e m e 아, 빼미 d o n 같이 생겼는데. I 실루엣이. Wake up! right already. Glowrm. I'm awake. You're back. You completely lost What happened? How on earth should I know? One moment I was here, and the next, something. Something tried to kill me. Ha! <laughs> Only you could pass out and have a nightmare while you're already in the land of nightmares! Come along, let's get a move on! Alicia can't save herself! 장착 아이템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세이브 오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 고 F8 누르니까 뭐 이상한 창이 뜨네? 가자. Shift를 사용하여 더 뒤로 점프하세요. 오 아. 드디어. 드디어 직진 스킬을 배웠군요.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구나. 아까 못 먹었던 스킬도 이걸 이용해서 먹을 수 있겠다. 그죠? 조금 아쉽네. 어 뭐야? 끝난 거 아니지? 설마 그림체 어쩔 거야? <웃음> 아니 얘가 점점 이상해져. 곰돌이가 e r s He summoned up his last reserves of energy. 얼굴 저거 <적어 웃음> 뭐냐고. u t it r g o d 왜 이렇게 못 났어. Safe from danger for now. Teddy and l e t t y pause to catch their breath in the verdant clearing. 오. Finally fresh. 좋아. For once I have to agree with you. Sure is a relief to get out of that cave or out from under the bed or 오 좋아 빠른 이동. 팔랑기는 뭐야? 증오. 여기에서 스킬을 얻으려면 세 번째로 가야 되나? 어 저기 있다. 아! 악못 봤어 스킬만 보느라. 아이씨! 그냥 대시 써야 되나? 먹었당. 스킬. 어? 어? 아, 거울 가서 착용해야 되지? 나 바본가? 오케이. 여있다 팔랑귀야! 스킬을... 장착을... 여기에서 할수 있나? 텔레포트는 안되나? 세이브 거울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근데 야, 장착은 안해도 스킬이 뭔지는 볼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아니야 돈이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나봐요. 오, 이제 점점 배워가나봐요. 응? 금화 아니야? Of c o u h u a nice b o i d one who t e a r h i r o y t o p r e n g e v t h i y b e a c o i l o o h i n h m n I p h r e t t y i m p 이거, 잭이야 콩을 먹이그거 헤이야? 이거, 헤이어 아, 야징그러이야 이거, 선봉친해. 아, i just ate the magic beans. Can a bear not get hungry in this world? You're hopeless. But since you h a v e n exploded, let's figure out how to make the most of your new powers. 마법 충전 F를 길게 눌러 마법의 힘을 충전하세요. 마법은 다음번 공격을 증폭시키며 스킬 트리를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된 거야? 와, 충전 모션도 없네? 아, 이건 좀선 남았다. 이 상태에서 첫 타를 때리면은 소모가 되나봐요. 아닌가? 아, 지속 시간이 있네? 아, 되게 별론데? 안쓸것같아 저거. 오메! 두개골 불쌍해 제가 어떻게 죽었노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됐다 밑으로 떨어지면 최소 사망이군요 저 위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잇 오케이 스킬 뭐야 타격을 당하면 분리 타임이 발동 오, 슬로우가 된다는 얘기죠? 한대 맞아보자. 아이고, 나, 나 힐을 잘못 썼어. 아이, 만아 날렸네. 음. 뭐야, 팔이 왜 이렇게 역겹게 생겼어? 으아! 구대기를 쏘네? 아, 소리. 개극형. 저장. 저건 뭐야? 아, 보잉이구나 일단 힐하고 한대 맞아보자 자, 이 왼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밧줄을 탈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능력이 없으므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오이씨 깜짝이야 발판이 왜 빨간색인가 햇, 했더니 음. 아이고 어나 이거 어떡해? 어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다행이다. 오, 근데 이거 디자인 꽤 괜찮다. 좀,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아한대 맞으니까 엄청 느려지네? 아니, 문제는 나도 느려지는데? 야, 이게 무슨 블랙 타임이야. 야, 블랙 타임은, 나는 빠르고, 상대가 느려지는 게 블랙 타임이지. 앙, 어. 그, 아이 뭐, 뭐야, 깜짝이야, 이거. 아. 어. 처음으로 죽었어. 아, 아이 진짜, 이, 그, 그지가 안 되네. <웃음> 아니, 왜? 아니, 발판? 아, 와, 와! <웃음> 아, 키 헷갈렸어. 아니, 그리고! 발판 위로 내가 대쉬를 했는데 왜 데미지 리버? 아! 돌아버리겠네. 아니. 아우, 씨. Okay. 아, 힘드네. <웃음> 어, 뭐야? 뭔데? 이지, <웃음> 이지. 뭐야, 로프가 지워졌어요, 버그인가봐요. 왼쪽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로프를 흔들고 스페이스를 눌러 뛰어내리세요. 아니, 야, 반동 미친거 아니... 엥? <끝> <끝> <끝> <끝> so 재봉실로 만든 로프라 갑자기 내가 실을 쓸수 있게 됐는데? I can tie you up and leave you here. 갈고리 알트를 눌러 갈고리를 던지세요 헤드르라면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릅니다 <웃음> 아니 이게 진짜 조작감이 <웃음> 너무 어려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 치료에요 수부렁탱. 차. <목소리> <목소리> 기가 막히네. 아니, 대시 썼잖아, 사내지 말고 그래봤자 데모야 사내봤자 나만 손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점프가 또 돼요 내리려고 내가 스페이스를 누르거든? 그냥 그럼 이렇게 그냥 떨어져야 되는 반동은 또왜 이렇게 잘돼? 그냥 떨어지는 방법이 없어. 아! 그냥 떨어지려면은 쉬프트를 누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소리에 뻥 빵고나겠네. 뭐 가, 가도 되는 거야? Like Brilliant deduction. You're kind of electrical yourself after all. But well done for n I am starting to enjoy this r Come on, it'll be an electrifying ride. 애초에 인형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 전기보다 짜릿한 게 밑에 있었네, 제기랄 그렇지, 전기는 안 통하지만 가시는 통하지. 아, 왜 점프가 안 돼!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조작감이 진짜 점프가 안 돼. 동그, 약간 공면이 있는 곳에서는 살짝 공중에 뜨는 판정인가봐. 그래가지고 점프가 안 되네. 아니, 우와, 겁나 정확하게 맞추네. 먹고 죽어. 먹었으니까 됐어. 돌진 범위가 증가합니다. 야, 안 그래도 돌진 너무 조절 안 돼가지고 치는데 돌진 범위가 증가하면... <웃음> 난 블랙타임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제일 좋아. <웃음> 난 모르겠다. 그냥 블랙타임을 지우자고, 그냥 그래도 처맞았을 때, 약간은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킹받네 투타타닥. 뭐야? 어 아! 일장송가 세이브가 있는데 여기 여기 길 맞아? 아까 위쪽에도 길이 있었는데 일단 세이브하고 돌아간다. 위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 못 돌아가? 아, 이 시대로... 이게 공속이 빨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쟤네 맨 처음에 맞았을 때 하얀색으로 반짝이잖아요 그때 무적 판정이에요 이타가 안 먹혀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때리고 기다렸다가 때리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럼 공속이 무슨 소용이야? 아! 집어나 요즘 게임하면서 되게 화많이 내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인성 파탄자가 돼가냐? 아, 근데 화가 나는 게임들만 있어! <끼리> 아니! <끼리> 아아아니 <끼리> 반동 너무 세, 어유 조심. 감동이 너무 세요. 곰이 힘이 좋아. 역시 곰은 사람을 찢어. 내 멘탈을 찢어 버리지. 와, 여긴 어디야? 대박맵 디자인은 참 잘했어. 그니까, 러 백그라운드 배경. A giant gate, a giant castle, giant e n e m i 곰 어느새부터가 즐기고 있는 거 같은데 <웃음> 와 멋도 suddenly an enormous filthy jar fell upon our unfortunate heroes they were trapped a terrifying giantess lifted the jar to examine her spoils pleased with her haul she walked away humming contentedly to herself taking our unfortunate bear with her 저 사람 아니야 사람 어? w a 정품을 구매해 주셔서 스토리를 no. 더 해주세요. w a 하는거 아니야? 오씨. 빨간 망토 제일 무섭게 생겼어. 드디와깡목의 세계에서 엘리샤를 구출해보세요 아홉 개의 레벨로 이루어진 비틀린 동화 위시리스트의 추가 이렇게 홍보를 하네요 좀 제가 막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내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조작감 자체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 나름 괜찮게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새삼 느끼는 게 오리엔 더블라인드 포레스트랑 할로우나이트 있잖아요 그건 진 진짜 미친게임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 그게 두개의 인디게임이 플랫포머 게임중에 저아 천상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미 했잖아 그래서 눈이 너무 높아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것들 보면 그냥 그런것들이 아류작으로 보이는건 어쩔수가 없는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나름 특징있게 재밌게 잘한것 같습니다 더 다키스트 테일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